요즘에 유행하는게 뭐예요 로우파이 사운드 잖아요 로우파이 앰 칠합 뭐 이런거 실키하다고 얘기하죠 디지털스럽게 딱딱 이렇게 모서리가 팍팍 찔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펀치감이 있는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 샘플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마음에 드는 샘플을 잘 찾으세요 여러분들 다 스플라이스 쓰시죠. 저도 스플라이스를 스플라이스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쓰긴 하는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에서 마음에 드는 샘플을 찾는게 1순위. 마음에 드는 소스를 찾는게 1순위. 마음에 드는 드럼 소스, 마음에 드는 피아노 소리, 마음에 드는 신스 소리, 베이스 소리를 찾는 게1순위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 내가 그동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톤 메이킹, 톤 쉐이핑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톤 서칭이라고 얘기를 하나 파인딩, 셀렉팅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로파파이운운의의장큰특 특징이 뭐잡잡이이아라 음정, 정이 thing. i 와우 와우가 뭐냐? 로파이 사운드 요즘에 테이프 시뮬레이터 되게 많이 나오죠. o w Wow. Wow. Wow. Wow. Wow. w w 카세트, w p w w o o w Wow. Wow. o o 윌 테이머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쌓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로우파 힙합 로우파 힙합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노이즈 노이즈인데 노이즈가 엄청 중요하고 일단 화이트 노이즈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피치예요 피치 물론 그아지머스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떻게 일그러짐도 되게 중요한데 피치가 왔다갔다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로직에서 그 피치가 왔다갔다 하는걸 어떻게 표현 해줄까 어디있냐면 딜레이에 있어요 테이프 딜레이 테이프 딜레이를 가면 자 드라이한 사운드 필요없고 웨트 필요없고 딜레이 타임도 필요없습니다 이것도 템포 싱크 안해버리고 0으로 그러면 걸었을 때 약간 웜스가 생기네 레벨이 약간 커지네요 여기 뭐가 있냐? 모듈레이션이 있죠? LFO 레이스를 한번 걸어볼게요. 일부러 100으로 넣었습니다. 피치가 바뀌죠. 여기서 텝스를 줄여줍니다. 플러타나는 거는, 잠깐씩 테이프,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도 뭔가 로우파이어 느낌이 나지 않나요? 피치가 오니까 뭔가 없는거고 이게 신기한게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음악이 심심하게 들려 이게 그쵸 이게 과음은 이상해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필터를 걸던 앰플리파이어를 걸던 뭐 이렇게 하든 테이프 딜레이에 있는 이 LFO 모듈레이션으로도 옛날 빈티지한 소리를 낼수 있다